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추가 완화책이 예고됐습니다. 이 완화책은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영향력 있는 완화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주목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난 2022년 10월 급락이 나온 이후 여러 완화책들이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꿈쩍하지 않았죠. 그런데 원래 23년 1월로 예정했던 이 대출 완화, 금용 완화책이 12월로 땡겨지면서 시장의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일단 규제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바뀐 지역도 많고요. 또 15억 초과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 대출되는 걸로 바뀌었고 그리고 LTV 자체가 40에서 50으로 10%가 무려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12월부터 1월까지 중상급지의 국지적인 지역들 위주로 거래가 소폭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특례보금자리로 나오고 나서 수도권에 한번 보시죠. 아파트와 분양권 거래가 확 증가했습니다 거의 두배 증가한 것 같아요 결국 이 지난 장에 여러 규제로 인해서 LTV 40% 그리고 높아진 매매가 금리 때문에 낮아진 전세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필요한 돈이 너무 커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완화책들이 완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출 완화를 해주니까 힘을 받게 되더라 구매력을 올려주지 않습니까? 원래 40% 밖에 못 빌리는데 이걸 70%로 올려주니까 살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이 대출 완화다. 자, 근데 추가로 대출 완화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대출들이 완화되고 시장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회원가입해 주시면 오프라인 논란부동산 강의 70편 정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생각하면 거래의 씨를 말린 순간,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 언제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때인 것 같아요. LTV 축소, 70%였던 거를 40%로 낮췄습니다. 원래 초반에는 70에서 60 갔다가 60에서 40간 거죠. 게다가 이것보다 더 파급력이 컸던 거는 DSR이에요. DSR 적용이 되고 또 이것도 모자라서 조기 추진했잖아요. 조기 적용. 네, 6개월 단위로 땡겨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적용하면서 거래가 멸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었다. 특히 이 대출 규제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이 1주택자의 무주택자의 실제 수요자들의 진입까지 막아버렸습니다 또이 15억 초과 대출 금지 이거 나왔을 때도 파급력이 상당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15억에서 20억 정도의 이 중상급지 1년 동안 거의 거래가 급감하고 헤맸어요 가격이 오히려 떨어진 단지도 많았었고 이때 당시에 이만큼 이 대출이라는 게 시장 영향을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 핵심키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현재 대출 완화돼서 15억 초과 대출 금지 폐지됐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LTV도 이제 획일에서 70까지 올라가고 규제지역은 50까지 DSR만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갈 확률이 높아요 소득이 받쳐주시면 이제는 대출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라 말과 같습니다 근데 이 대출 완화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추가 완화가 예고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하나 시장 영향 크게 미칠 수 있는 완화책들입니다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금리 추세도 마찬가지고 대출 완화도 마찬가지고 올 하반기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될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반기로 예고가 되어 있어요 하반기부터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규제지역은 30% 이제 강남 용산 3구 남았잖아요 여기는 30% 그외 지역은 10% 하향된 60%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원래는 다주택자 대출이 아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근데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주택자도 주택을 정리하면서 갈아타면서 거래를 하기 용이해지는 겁니다 네,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DSR 적용은 그대로 가는 걸로 아직은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좀 받쳐주는 다주택자 그리고 대출이 크게 없는 다주택자만 이것을 활용하게 되겠죠 아무튼 전혀 대출을 활용할 수 없었던 다주택자도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라는 것 큰호재라고볼수 있겠습니다. 무려 60%, 30% 자, 두 번째, 세 번째 완화책이 더 대박입니다. 자, 기존에 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대로 된 반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전세가 회복이 먼저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시장 구조에서는 실수요자보다 투자 수요가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자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가려면 신수요자보다 투자자의 필요 자금이 더 적어야 됩니다.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 회복이 먼저다. 자,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금리 충격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추락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도 특례보금자리론 나왔었잖아요. 출시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세도 이런 고정금리형 전세대출 상품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이게 하루 이틀 발표한 게 아니라 이번에도 강하게 어필을 했기 때문에 꼭 이번 상반기 중에는 고정금리 전세 대출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이 전세 수요가 폭감한 상황이죠. 월세로 수요가 몰리면서 집계를 한 이후 통계 이후에 최대로 지금 월세 비중이 높은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제가 작년 7월 정도에 영상을 올릴 때 전세보다 월세가 더 쌉니다. 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전세를 월세화했을 때 월세를 전세화했을 때두 개를 비교해봤을 때 전세, 월세 이 똑같은 가격치 비교를 해봤을 때 그때 전세가 더 비쌌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한 푼이라도 싸면 당연히 글로수요가 몰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월세로 전부 다 엑소더스 마냥 월세를 찾고 보증금 1, 2억짜리 예, 월세는 좀더 높아도 괜찮아. 이렇게 수요가 돌아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전세가 이렇게 바닥인 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지나면 지금 계산해 보잖아요. 지금 전세가 더 싸요, 이제. 예. 전세가 충분히 떨어져 줬고, 금리도 지금 시장 금리 어거지로 내려놨잖아요. 근데 여기서 고정금리 전세 대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상황 완전히 바뀔 겁니다.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읽어야 되거든요. 자, 지금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은, 슬슬 이 은행권의 고정금리 상품이 이율이 더싼 상황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확률이 높으니까 미리 고정금리로 수익 확보를 하려는 움직임인 거거든요. 자, 세 번째. 세 번째가 제일 대박입니다. 자 지금 전세자금대출도 규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규제가 있냐면 이 무주택자는 규제가 없는데 이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아,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일정 이상 금액 이상의 아파트를 사게 되면 전액 회수당해요 근데 이 규제도 이제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보증금만한 대출 이 보증금만한 대출 쉽게 되는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담보가 있잖아요 근데 왜안 해주냐 이거야 다주택자라서 안 해줬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폐지될 예정입니다 자, 이게 풀리면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자 문재인 정권 때하다 하다 안 되니까는 이제 전세자금대출도 주택 사지 못하게 하는 이 조항을 넣어가지고 빌려줬어요. 그쵸? 렇 부부합산 1억 넘는 소득을 가지고 1주택이신 그리고 9억 초과의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세자금대출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전세자금대출 받고 있는 상황에 집을 사면 3억이 넘는 아파트 사잖아요. 그러면 은 회수. 그리고 1주택자는 이 5억이라는 한도 금액을 다비려줍니다 1주택자는 3억까지예요 그러니까 1주택자에 대해서 패널티가 너무 많았던 거지. 근데 보증 제외에서 가능으로 완화되고 이 5억, 3억, 이 차등도 다 없어지는 것으로 예고가 되었습니다. 제일 좋았던 전략이 이 전장에 본인이 전세로 거주하면서 전세 대출 활용하고 금액 적게 드리는 거죠. 자기 자본 비율 최소화하고 또월 나가는 지출도 가장 적게 만들고 네, 금리가 또 낮았잖아요. 그때 네, 가장 낮게 하고 그 다음에 상급지의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두는 게 최고의 1주택차 전략이었어요. 근데 규제 때문에 이제 그거 못 했었죠. 이게 없어지면 다시 이게 최고의 전략이 될 겁니다. 1주택 전세대출 규제 완화되면 이 거주, 이 전세 보증금 1, 2억으로 세팅하고 나머지를 전세자금대출 금액으로 세팅을 하고, 월지출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 본인 생각하는 상급지 전세 끼고 사두는 게 자산 불리기에 가장 좋은 테크닉이 될 거예요.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완화책이 나왔는데도 시장에 정밀적으로 영향을 준 거는 대출 완화다. 결론을 낼수 있어요. 그리고 이전 장에서도 이 상승에서, 어, 조금 상승을 중간에 눌러줬던 정책들을 보면 다 대출 규제였습니다. 결국 시중에 본 구매력을 낮추고 올리는데 따라 시장영향이 가장 컸다는 라 거죠. 시장영향이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이 대출에 대한 완화다. 앞으로 우유미한건 고정형 전세자금대출 출시. 그럼 전세지원이 되고 구매력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전세자금대출이 출시되면 은 전세가 상향이 회복에 큰 도움을 줄수 있고 그러면 이전세가율도 올라가면서 시장 회복에 큰 에너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완화가 되면서 전에 있던 뭐 3억 5억 차등 규제나 아니면 주택이 있으면 안 나오던 것 그게 사라지게 되면서 1주택자의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점은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 전세가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투자 수요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찐반 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최소한 60%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세가율이. 자 거기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완화책들입니다. 고정형 전세자금대출 완화,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규제 폐지. 이제 2월이 되었는데 2023년 이번에 파월도 나와가지고 굉장히 비둘기 발언을 했죠. 자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등은 무조건 나옵니다. 반등이 무조건 나오는데 그 반등이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시장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는 투자자들은 아파트 시장을 안 보는 게 좋아요. 예, 지금 산다고, 어, 상승률이 크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계산을 좀잘 해보세요. 이 투자 종목이 맞는지 아닌지. 딱 봐도 보이잖아요. 지금 상황에는 내 여유 자금을 어떻게 돌리고 크게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강의를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가치가 변하는 가치가 변하는 부동산 종목, 가치가 변하는 부동산 입지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자, 썩상이라고 하죠. 오래된 상가, 네, 제대로 사는 법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약 2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1억 안짝으로 끝내는 좋은 썩상 입지까지 추천을 해드리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강의 50분은 하단에 고정 댓글 댓글 누르시면 이 파란 링크 누르시면 돼요. 이거 누르시고 참석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브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